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5도 주변에 핑크빛 홍합, 천연 핑크 홍합 또는 퍼플 홍합, 보랏빛 홍합 또는 핑크 홍합 스이촥 와요.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가 네, 이런 거이와와는 귀한 거니까 한번와만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